지난 12월 8일 미국 테슬라의 최고 경영자 일론 머스크가 2 2년 동안 자기의 일과 생활에 터전이면서 실리콘밸리의 본산인 캘리포니아를 떠나서 텍사스주로 이사를 갔습니다. 운전면허증을 취득하고 과학교육연구에 기부금을 내는 머스크재단 이 주소지까지 텍사스로 옮기면서 이제 명실상부한 텍사스주의 주민이 된 일론 머스크 그는 왜 이런 선택을 했을까요? 한 개인도 아니고 기업인이 자신의 성공의 원래 기반이었던 지역을 떠나서 주소지를 다른 지역으로 옮기는 결정을 하기까지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세계적인 엄청난 기업체를 소유한 그가 이 쉽지 않은 결단을 내린 데는 분명히 중요한 이유가 있을 텐데 오늘 저는 일론 머스크의 이런 결정이 뜻밖에도 조바이든 시대의 미국에 들이운 암울한 그림자를 암시하고 있다고 생각되는 상황을 여러분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일론 머스크, 천재적인 기업가인 그가 내린 이러한 결정 자신의 수십 년의 삶의 터전을 버리고 새로운 터전으로 모든 것을 옮기는 결정 결코 쉽지 않았을 이런 결정을 그는 왜 내렸을까요? 첫째, 캘리포니아주는 미국 전체에서 가장 세금이 비싼 주입니다. 기업가 마인드를 가진 그는 천문학적으로 높은 캘리포니아주의 세금 폭탄을 감당할 수가 없어서 그 지역을 떠나기로 결정했다는 것이 일론 머스크가 직접 한 말입니다. 둘째, 미국 전체에서 기업 규제 정책이 가장 심한 주가 바로 캘리포니아주입니다. 그래서 일론 머스크는 그곳을 떠난 것입니다. 기업은 늘 자유롭게 상상의 날개를 펼쳐가면서 밤낮 으로 연구개발을 해야 하는데 기업 을 억제하는 캘리포니아의 각종 법규며 법률들을 머스크는 더 이상 못 견뎌했던 것입니다. 셋째 각종 화학물질 등 기업이 지켜야 할 환경에 관한 규제의 종류 가 너무나 많고 다양해서 기업 하기가 가장 맥빠지는 곳으로 꼽히는 지역 이 바로 캘리포니아 주라는 것입니다. 오죽 세밀하면 캘리포니아의 환경 규제에 관한 자료를 한국의 환경부가 번역해서 내부 참고자료로 사용할 정도가 됐겠습니까 그렇다면 왜 캘리포니아주는 이렇게 기업들이 싫어하는 주가 되었을까요 캘리포니아의 정치 지형도를 살펴보면 묘하게 그 배경을 짐작할 만한 단서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첫째 캘리포니아주는 민주당이 주정부의 다수당을 차지한 주입니다. 둘째, 주지사도 민주당 출신의 주지사입니다. 셋째, 민주당의 정강 정책 자체가 사회주의적 성향이 강해서 각종 규제 법규를 모기로 기업의 주리를 틀어서 막대한 세금을 거두면서 각종 환경 문제 등에 지나칠 정도로 예산을 집행하고 민주당의 표밭이 될 만한 저소득층에 선심성 정책을 집중한다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유독 민주당이 주의회를 장악한 주들의 경우에는 예외 없이 세율이 높습니다. 캘리포니아주는 미국 내 최고 세율로 악명이 높다고 이미 널리 알려져 있고 마찬가지로 민주당이 의회를 장악한 뉴저지주, 미네소타주, 뉴욕주 등도 다른 공화당 주도주들에 비해서 턱없이 소득세가 높기는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사실은 일론 머스크만 캘리포니아를 떠난 것이 아닙니다 이름 있는 수많은 기업들이 이미 머스크처럼 캘리포니아를 떠났거나 떠날 준비를 하고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일반 사람들도 캘리포니아주를 이탈하는 경향은 인구통계에서도 확연히 나타납니다 미국 인구조사국에 따르면 작년 한해 동안 캘리포니아 순이탈 주민은 20만 3,414명으로 미국 50개 주 가운데서 주민 이탈률이 가장 높은 주가 캘리포니아 주라는 것입니다 민주당 뭔가 본질적인 문제가 있는 것은 분명해 보이지 않습니까 민주당이 손을 댔다 하면 모두 다 떠나는 것 같지 않습니까 부자인 기업체 그리고 부여한 개인들이 모두 다 떠나고 있지 않습니까 캘리포니아주처럼 지금 미국은 민주당이 연방 상하 양원을 다 장악했습니다. 게다가 이 민주당의 조 바이든이 이끄는, 이끌지도 끄는이 모르는 미국의 미래가 어떤 공통점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으십니까? 일론 머스크가 떠나버린 캘리포니아와 바이든이 그리는 미래 미국 기업들의 그림이 왠지 비슷해질 가능성이 보이지 않습니까? 기업인들이 향후 민주당이 때릴 세금 폭탄을 과연 온전히 벗어날 수 있는 것일까요? 트럼프 행정부가 해오던 미국 우선주의 미국을 위대하게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고 세금을 감해주는 이러한 정책이 바이든 정부에서도 과연 기대할 수 있을까요? 언감생신, never 절대 절대 아닐 것입니다 지금부터 몇 가지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 바이든의 취임은 단순히 공화당에서 민주당으로의 정권교체가 아닐 것입니다. 이제부터 미국은 서서히 미국다운 색깔을 잃어가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첫째 바이든이 대통령이 된 미국은 전세계 민주주의의 표본, 표상, 묘범, 귀감이 된이 나라에게서 민주주의의 꽃이 꺾인 것을 의미할 것입니다. 부패한 메인스트림 미디어와 소셜미디어 빅테이크 기업들은 대통령 선거가 조작되었다고 믿는 수백만 명의 미국인들의 우려를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집단적으로 덮어버리고 대신 탄핵이라는 이슈로 이 선거 X를 묻어버리고 있습니다. 안티 X와 BL 무엇의 소행인 국회의사당 침입 사태를 트럼프에게 뒤집어 씌워서 그를 탄핵하는 데에만 온갖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딥스테이트 세력들의 아바타가 된 민주당은 언론을 등에 업고 반대 여론을 파묻어 버리고 언론을 차단해서 모든 우파 및 트럼프 대통령의 말할 기회조차 박탈하면서 일방적으로 자신의 목소리만을 전달하는 시스템을 완성할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주의가 꺾인 최초의 조짐은 언론의 자유가 박탈된 데서 그 비참한 신호를 읽을 수 있는 법인데 민주당과 결탁한 빅테크 기업들은 전 세계의 지도자들의 비난에도 불구하고 아랑곳하지 않고 반대자들의 표현의 자유를 차단해 버렸고 트위터 회장의 인터뷰하는 모습을 뻔뻔스럽게 보여줍니다 이런 모습을 보게 되는 모든 제3세계 국가의 국민들의 마음속에 민주주의 국가의 묘범이자 교본이요 표상인 Great America가 사라지고 있는데도 이들 빅테크 기업들에게 국가와 국민은 Money, 돈이기 때문에 아무런 상관없다는 표정을 짓고 있는 것입니다 미 의회에 난입한 폭도들이 민주당이 비호하는 세력임이 드러났는데도 트럼프에게 이것을 적반하장으로 뒤집어 씌우는 그들의 가증스러운 모습 어마어마하게 많은 평화 시위를 한 사람들의 선거 액수를 주장하는 목소리는 단 한마디도 보도하지 않고 묻어버리면서 트럼프 대통령을 선동자로 몰아가고 폭도들의 진짜 실체를 밝히기를 거부하는 메인스트림 미디어들 이들의 장악이 공고해져 가고 있는 미국 민주주의는 이미 꺾이고 시들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둘째 민주당 정권의 특성상 비종교적이거나 반종교적인 방향으로 국가의 기조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미국은 1620년 청교도들이 영국 성공의 회 종교적 박해를 피해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신대륙으로 이주하면서 그렇게 세워진 신앙의 나라입니다 그로부터 아무리 시간이 흘렀더라도 이 도도한 신앙의 전통은 미국의 기본적인 국가적 양심이 되었고 위정자들의 정치적 도덕의 밑바탕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민주당의 집권은 앞으로 이러한 기독교적 국가의 신앙적 바탕을 점점 희석시켜 버릴 것으로 보입니다 상당수의 민주당 지도자들은 이미 각종 추악한 소문의 주인공들입니다 그들에게 신앙이 있더라면 결코 그러지 못했을 입에 담기조차 힘든 그들에 관한 더티한 여러 팩트들은 그들에게 미국을 미국답게 이끌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것을 웅변해 줍니다 여론조사에 따르면 정기적으로 종교 예배에 참석하는 미국인들은 선거에서 2대 1의 비율로 공화당 후보에게 투표할 가능성이 높고 교회에 전혀 다니지 않는 사람들은 이 같은 비율로 민주당 후보에게 투표할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여러분들 혹시라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신앙 얘기를 하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혹시 아시겠습니까? 미국이라는 나라가 최초에 서있던 청교도 정신 그 미국 국가정신의 밑바탕에 흐르는 질서와 이웃에 대한 사랑과 존중의 정신이 민주당의 무리들에 의해서 사라지려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정치적 지도급 인사들은 겉으로는 법치를 주장하지만 그들은 뒤로 안티엑스와 비엘무엇과 같은 폭력적인 민주당 지지단체들을 이용해서 사회 각계각층의 유력인사들에게 협박과 폭력을 사용함으로써 반대자들의 입을 닫게 하는 방식의 저열한 정치가 일상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이번 선거인단 투표를 저지하겠다고 나선 의원들의 가족을 살해하겠다고 협박했다는 뉴스보도가 줄을 잇고 있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트럼프에게 협조한 공화당 의원들의 정치자감줄을 끊어놓겠다는 딥스테이트와 결탁한 정치 기업들의 협박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한 손에는 머니, 돈이라는 당근과 다른 손에는 협박이라는 채찍을 들고 반대자들을 끊임없이 회유하거나 협박하는 정치를 펼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번째, 바이든 정부는 중국의 관점에서는 중국몽의 성취를 의미할지도 모릅니다. 학생부터가 마피아 두목을 아버지로 둔 하원의장과 같은 사람이 정책을 결정하는 나라가 바로 미국입니다. 줄리안이 변호사의 말을 빌리자면 바이든은 중국으로부터 직접 뇌물을 받지 않았다고 주장했답니다. 그런데 당사자가 아닌 그 가족 헌터 바이든에게 뇌물을 주는 것 그게 중국 공산당의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바이든 일가가 이처럼 중국 공산당의 통제 아래 있는데 이런 자가 미국 대통령이 되는 것은 향후 미국이 중국의 손에 놀아날 뿐만 아니라 자칫하면 국가 전체가 그들의 조정으로 송두리째 날아갈 일이 생길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만명 이상의 선거 감시인이 선서 증언을 했으며 수천 페이지의 증거 자료들이 제시됐고 통계학자들은 개표에서 나타난 비정상적인 곡선 그래프를 증거로 제시하면서 정상적 선거라면 있을 수 없는 이상현상들을 수없이 지적했으며 피터 나바로 백악관 무역국장은 3차에 걸친 보고서에서 역시 잘못된 부분들을 명백하게 지적했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조사자들에게 증거를 넘기는 것을 거부하고 법원은 확보한 증거에 관하여 청취 자체를 거부하거나 절차적 이유로 선거 의혹을 모조리 기각해버렸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었을까요? 미국 같은 나라에서. 어떻게 이렇게 대규모의 부정행위가 성공할 수가 있었을까요? 미국이라는 우리가 동경해오던 민주주의의 꽃이 만개했던 그 나라에서 말입니다. 여러분 미국의 암울한 미래가 보이십니까? 어쩌다 미국이 이 지경이 된 것일까요? 여러분의 의견을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정말로 사회가 고도로 발달하면서 오히려 민주주의라는 제도가 서서히 무너지고 있는 이게 전 세계적 추세가 되고 있는 것, 혹시 그런 것은 아닐까요? 조지 오웰의 1984년이라는 소설과 같은 그런 상황이 지금 눈앞에서 전개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미국의 이번 일에 이토록 장탄식을 하면서 가슴 졸이면서 답답해하면서 이 상황을 보고 있는 저 자신을 잠시 돌아봤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하는 것인지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미국의 모습에서 우리 대한민국의 현실을 보는 것 같은 이 아픈 느낌은 비단 저 혼자만은 아닐 것으로 생각하는데 여러분도 저와 같은 생각이 아니신지 묻고 싶습니다. 김치환의 시사이다였습니다. 감사합니다.